지난 24일 확장 이전하는 삼산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철저한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평구가 부평 미쓰비시 사택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현황조사 결과를 정리한 기록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자도시 부평, 6월 첫째 주 부평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지난 24일 확장 이전하는 삼산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철저한 사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역 내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 집단 면역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접종 동의자의 44%인 1만 3천여 명에 대한 1, 2차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는 지난 25일부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많은 구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삼산체육관 1층으로 접종센터를 이전했습니다. 예방접종은 확장 이전을 통해 오는 7월 2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접종 대상의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접종받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부평 미쓰비시 사택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현황 조사 결과를 정리한 기록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구는 지난 2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제한된 의견을 반영해 6월 말 배포할 계획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군수공업도시로 성장했던 부평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자 사택으로 국내에 남아 있는 미쓰비시 제강의 유일한 흔적으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측조사와 도면 및 보고서, 미쓰비시 사택과 인근 주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평구가 비지정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보건도면을 도출한 최초의 기록자료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당시 시대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 부평어울림센터에서 국민안심키트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답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절된 계층까지도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친환경 생필품을 제작 판매하는 커피로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커피박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자원순환에도 앞장서고 자활참여자 6명에게 신규 일자리 제공까지 책임지는 일석이조의 커피로사업단, 인천자활센터가 있어 부평구는 든든합니다. 부평구 부계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홀몸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소한 생활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동네 영웅들은 벌써 총 15가구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에서 푸드 외식 취업 창업 보유 컨설팅 과정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컨설팅 과정에는 푸드 외식 산업 관련 분야의 기본 직업 능력을 대항하고 취업 매칭, 이력서 자소서 첨상, 모의 면접 등 컨설팅을 통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이며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평구에서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 부평구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1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심사를 거친 후 최종 6팀을 선정해 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발전 가능한 유망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청에 위치한 부평구청역은 7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이었는데요. 지하철 7호선 성남역까지로의 연장선이 지난 2 0일 개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성남 연장선 사업으로 인해 산곡역과 성남역 두 곳이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우리 부평구의 산곡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역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운행시격은 출퇴근 시 평균 6분, 급외 시간대에는 평균 12분 간격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